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트럼을 했더니 <웃음> JPD가 <웃음> 엄청 욕하네요 자기는 이을 편집하는데 편집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데 자르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찍을 영상은 생맥주에 관한 영상인데요 요즘 핫하죠? 역전할맥, 인생맥주, 크라운허프 여기가 이제 내건 네 슬로건 아니면 광고마케팅이 딱 이겁니다 40년 전통의 저온숙성 생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유행이 끝나갈 때쯤 되면 다른 유행을 또 만들어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지나가는데 40년 전통의 저온숙성 생맥주 이렇게 멘트가 나와 있길래 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좋은 숙성을 하나? 진짜 숙성을 해서 생맥주를 내주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데 뭐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맥주 회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요즘 뭐 장사하시는 분들 카페가 있습니다. 생맥주 전문점 뭐 카페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기 좋은 숙성 냉장고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댓글에 이렇게 남겼어요 그냥 야채 냉장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워크인 냉장고 있으면 냉장고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돼요 또 다른 댓글 정확히 말하면 생맥주 냉장고입니다 맥주가 그안에서 숙성이 된다는 소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개소리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숙성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저온 숙성 생맥주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온도를 맞추는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달 전에 최상의 조건을 맞추는 그 기간도 숙성이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이러니까 저온 숙성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는 의미는 김치, 된장, 간장 이렇게 효소가 발효를 해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을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게 냉장고에 48시간 넣어두는 거 그리고 온도를 0도에서 4도 정도에 맞춰놓는 거그두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소비자한테 맞는 온도 맥주의 생명은 신선함인 것 같아요 맥주의 생명은 차가움인 거 같아요 시원함 한잔딱 먹었을 때 갈증 해소가 딱 되는 게맥 주의 생명이 아닐까요? 그거를 맞추는 고그 시간 타임이나 온도를 맞춰놓고 이틀 동안 냉장을 시키는 그 개념을 저온 숙성이라는 요런 개념을 카피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한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아요 소주도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손님들한테 최고로 작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내두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한 가지 예전 기억나십니까? 설빙고라고 저희 가게는 쓰고 있어요 설빙고를 왜냐? 온도를 최적화시켜서 소주를 따서 따랐을 때 살아남으면 만들어주는 그 기능 그것도 하나의 숙성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예전부터 소주든 맥주든 숙성이 돼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멘트를 바꾼 거죠 멘트를 더 세련되게 마케팅적으로 풀어낸 거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저도 몰랐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최고의 신선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생맥주 전문? 관리 회사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생맥주를 고객들한테 최상의 조건으로 줄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관이 90cm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긴대요 맛이 변질이 된다는 거죠 90cm 밑으로 짧아야지 아무래도 생맥주의 맛을 유지한다 를 두 번째는 관청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도 다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맥주를 손님이 쏟았을 때 그걸 다음날 닦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굳어져 있고 그리고 날파리도 끼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근데 쏟았을 때 바로 닦아내면 쉬워요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가게 마감할 때 직원들이 미리 청소를 해주고 앞쪽 부분에 청소를 하고 물에 담궈두면은 이제 벌레 낄 일도 없고 때가 낄 일도 없고 있겠죠?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거 그리고 또세 번째 탄산 조절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네 번째가 영도에서 4도의 온도에 맞춰서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그게 이제 네번째거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 잘 되는 집에 가보면 맥주도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조해서 나왔을 때 보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맛이 변할 수 있는 게 청맥주입니다 아무래도 빨리해서 48시간 내에 소비해주는 맥주가 제일 신선한 맥주겠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집은 맥주가 맛있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전부터 사실은 숙성냉장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웬만한 호프집 가면 은 웬만한 치킨집 가면 은 맥주 냉장고를 다 썼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냉각기가 나왔어요 왜냐? 호프집이나 치킨집은 가게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것 이제 생맥주 냉장고가 들어가면 자리를 또 차지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냉각기가 개발이 됐어요. 즉석으로 냉각을 지키면 아무래도 빨리 시원해지고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리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보관해서 먹는 물이랑 바로 먹는 물이랑은 시원한 차이가 있어요. 느껴짐이 미세한 차이일 뿐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장사의 또 키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근데 유행은 항상 바뀌고 그 유행을 만들어 가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행은 냉각기가 없어지고 그 미세한 차이를 더 잡기 위해서 맥주 냉장고가 다시 다시 유행을 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냉장고인데 왜 요즘에 또 핫할까요? 예전에 있었던 냉장고를 숙성고로 멘트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필이 되고 더 있어 보이고 야 저기는 숙성에서 주네? 어? 냉각기보다 훨씬 낫다 이거를 멘트를 바꿔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냉장고는 그냥 냉장고일 뿐인데 숙성고는? 숙성고는 뭐지? 이런 생각을 또 들게 만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숙성을 하고 나오나 요거를 한번 따져본 겁니다 오늘은 근데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는 숙성이 맞고 실제로 숙성은 하는 건 아니고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먹어 왔던 방식입니다 <웃음> 저도 궁금했지만 저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생맥주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더 중요한 거는 관리 제가 앞서 말했던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별도의 저장고를 만들어서 관을 또 만들었는데 그 관이 길어요 그 부분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제 맥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루에 한번 청소 꼭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